저는 KT의 탑라이너 더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질문 할게요. 미국 하, 중국 한국 팀 생활 중 장점과 단점, 추천해주고 싶은 나라는 음, 일단 중 중국 팀부터 할게요. 중국 팀은 일단 중국은 되게 음 되게 음식이 되게 맛있거든요. 되게 맛있는 것도 되게 많고 사람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 그리고 바로 주 한국과 근처이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되게 문화도 비슷한 문화가 많아가지고 되게 생활하는데 어렵진 않고 네 그리고 팬분들 자체도 되게 진짜 되게 열정적인 나라여가지고 되게 팬분들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재밌는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단점은 일단 먹을 게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.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건 좋은데 약간 호불호 갈릴 수도 있고 약간 생활이 진짜 되게 힘들어요. 약간 저는 미국에서 있다가 바로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되게 생활에 적응이 어려움이 좀 컸었어요. 그게 되게 단점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미국이 되게 나이스한 나라인 것 같아요. 사람도 들 진짜 나이스하고 나라도 되게 나이스하고 되게 이 단어로 밖에 생각이 단어를 설명이 안 되는데 난 그게 되게 장점인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우리 오픈마인드 진짜 많이 배우, 배운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 점이 되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되게 나이스 하다 보니까 되게 그냥 장점과 단점이 되게 하나인 것 같아요 나이스한 대신에 진짜 게임도 너무 되게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마음이 되게 넓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단점을 오히려 말을 못하는 팀 다른 이제 게임적으로 약간 이게 되게 단점이 컸던 것 같고 약간 국제대회 성적이 안나오는 거 약간 그게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은 일단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은 되게 단점이란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장점이 오히려 더 많았고 그리고 한국 장점은 제가 이제 말이 다 의사소통을 100% 다 전달할 수 있다는 거하고 제가 이제 게임에 집중할 수 있다 약간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소통도 이제 소통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. 다음 질문은 LCK에서 뛰게 된 소감과 중국과 북미 선수 생활을 하면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. 이거는 아까 되게 비슷하긴 한데, 어, LCK에서 뛰게 된 소감이 제가 지금 내년에 6년차거든요. 6년차 프로게이머인데, LCK에서 처음으로 뛰게 되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, 되게 많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중국하고 L, L, LCS 데뷔했을 때는 뭔가 되게... 약간 쫄, 쫄았던 약간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경험도 어느정도 쌓였고 되게 이제 좀 재밌게 즐길 일만 남은 것 같아서 되게 새로워요. 그냥 다 새로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중국과 북미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 좋았던 거안 좋았던 점들? 좋았던 점은 일단 확실히 되게 나 해외 팬분들은 나 한국은 그래도 이제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팬분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고 되게 열정적 열정적이라는 되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낀 것 같고 아직 한국은 팬분들하고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약간 저는 지금까지 생활한 걸로 토대로 말하고 굉장히 그런 점으로는 되게 되게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거요 열정적인 팬분들 앞에서 게임을 할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, 의사소통하고 이제 다른 문화 적응해야 된다 약간 새로운 환경에서 약간 그게 제일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적 이적 시장 때가 아닌 평소에도 커뮤니티 사이트를 많이 즐기시거나 게시물들을 간간히 보시는지요? KT에 가기 전까지 재미있는 축축글들을 올리면서 활동하신 것에 대해 많은 팬들이 궁금해합니다. 어, 레이 파이팅. 음 일단 저는 해외 지, 오, 지, 올해 5년차 프로 게이머거든요 해외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되게 한국 문화? 약간 새로 생겨나는 약간 그런 재밌는 것들을 많이 놓쳐가지고 원래는 커뮤니티 같은 거 사이트를 거의 안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입문하게 되었는데 거의 해, 해 빠져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시작을 했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제 외로움을 많이 탔었는데 약간 커뮤니티 사이트를 하면서 같이 좀 버텨냈던 것같아 그래서 재미있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됐었고 음, 일단 글들을 많이 올린 이유는 그러니까 팬분들이 좀더 재밌게 봐주시고, 약간 제가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약간 같이 즐기고 싶었고, 약간 제가 관종기가 있, 있긴 하지만은,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관종 짓을 했기 때문에 약간, 약간 재밌었다. 재밌으면 좋으셔, 좋으실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된것 같아요. 어, 다음 질문은 레이선우님 쉬는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KT 입단 후 선수들과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. 음, 일단 쉬는 동안은 진짜 굉장히 잘 지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진짜 엄청 많이 엄청 힘들어가지고 일상생활도 약간 불가능 정도였는데 진짜 세, 회복을 진짜 잘 해가지고 진짜 잘 쉬었다고 생각해요. 만약에 안 쉬었으면 아마 그이 그 전, 전 시즌에 제가 슈셜잖아요 아마 이, 2020년 오는 시즌에 아마 슈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좋게 생각하고 있고 더 저한테도 더 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지내고 있고 성격도 다 좋고 그리고 이제 아는, 아는, 아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셔가지고 저한테는 좀 제, 적응이 더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은 LCK 탑솔러들에 대한 본인의 평가는? 그리고 그 LCK 탑솔러들중 평소에 인상 깊거나 잘한다고 생각했던 특정 선수가 있는지? 일단 저는 LCK 선수들은 못하는 선수가 다 없다고 생각해요. 일단 상위권 부터 하위권까지 다 잘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잘, 잘한 선수는 그러니까 인상 깊게 봤던 선수는 기인 선수랑 너구리 선수랑 서밋 선수 세 분이 세 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다음 질문은 내년 메타에서 탑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는지요? 일단 게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새로 패치를 하고 게임을 하면서 느낀 점은 예전 그래 전 패치보다 그러니까 19년도 롤드컵 이후 전 그때까지의 메타는 약간 탑은 약간 버텨주는 역할,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. 그 역할보다는 지금은 좀 약간 강하게 갈수 있고 약간 캐리 룰이 좀 약간 생긴 것 같아요. 약간 스플리포시 초반 이제 전령이 되게 많이 중요시해지고 용, 용에서도 용 되게 싸움이 중요시해져 가지고 초반에 좀 많이 싸우는 약간 이런 메타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되게 아마 탑에 대한 영향이 약간 더 생긴 것 같아요. 약간 바텀 쪽 중요도보다 약간 탑에서 약간 비중이 좀 커진 정도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게임이 될것 같아요. 어, LCK로 복귀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와 KT 선수들과 감독님 포함한 코칭 스태프님들의첫 인상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. 음, 일단 복귀, 일 복귀가 아니고 저는 데뷔거든요. 저는 그래서 데뷔, 그러니까 K, LCK에 와야겠다고 든 생각은 정말 게임에 100% 집중하고 싶었고.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이 100% 자유로운 자유로운 상태에서 제 시너지를 많이 끌어올리고 싶었고 되게 그냥 한국에서 되게 잘 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KT 선수들과 감독님을 포함한 전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일음 강동 감독님하고 이제 코치분들은 예, 강동님 강동 감독님하고는 처음이 아니고 예전부터 많이 뵀었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람이나 이제 서 서행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행영은 LPL에서도 많이 뵀고 하람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전에 아는 사이여 가지고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요. 성격들도 다 좋아가지고 코칭 스태님 분들이랑 정말 잘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예, 영원 다 제외해요? 모티브로 삼는 선수가 있는지 있다면 왜그 선수로 모티브로 삼는지? 음 일단 저는 일단 항상 말하는데 레퍼드 형하고 임팩트 형이 저의 롤, 탑 라인의 롤모델이고 그 다음에 항상 닮고 싶은 선수들이에요. 그리고 이제 요즘 게임을 보면 은음 되게 메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. 그 메타가 변해서 가장 닳고 싶은 선수는 긴 선수, 서민 선수, 너구리 선수라고 생각해요. 그세 세 선수들은 자기 스타일의 거의 이제 탑급이거든요. 탑급이라고 생각해서 그 선수들만큼 잘해지는 게제 목표이기도 하고 모티브를 삼고 있습니다.